김스 IT입니다 모스 2016 엑셀 익스퍼트 엑셀 모스 시험에 대해서 문제 풀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엑셀 파일 생성하는 것과 저장하기입니다 우리가 엑셀 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유는 자, 스프레드 시트로서 계산을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그렇다면 엑셀을 오픈했을 때 어떻게 파일을 생성하고 어떻게 저장을 하는지 가장 기초적이지만 모스 시험에서는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문제가 어떻게 풀이가 되는지 다시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모스 시험에 준비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엑셀 파일 생성 및 저장하기 자, 출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엑셀 파일을 생성해라. 그리고 다른 형식으로 통합 문서를 저장해라.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저장하십시오. 서식 파일로 저장하십시오. 또는 PDF 파일로 저장하십시오. 자, 이런 문제 속의 키워드가 등장하게 되면 엑셀 파일 생성 및 저장하기에 관련된 문제구나 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한 이론으로 서식 파일이 무엇인가요? 서식 파일이란 미리 정의된 수식, 서식, 테마 등이 포함되고 실제 내용 대신 개체 틀 정보까지 미리 만들어져 있는 파일이죠. 서식 파일입니다. 때문에 같은 유형의 문서를 반복해서 작성할 때 서식 파일을 사용하면 자, 편리하게 엑셀을 통해서 파일을 생성하실 수가 있고 문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또한 PDF로 저장하라고 자, 언급이 되기도 하는데요 PDF 파일은 문서의 편집을 제한하여 배포할 때 주로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편집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볼수 있는 파일의 정보가 PDF 파일이죠 자 그러면 엑셀에서 저장할 수 있는 파일 형식별의 확장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자, 엑셀의 통합문서는 확장자가 XLSX가 됩니다. 자 엑셀의 버전이 자 2013버전 이후부터 엑셀 2016버전까지 그리고 현재 뭐 오피스 365라든지 엑셀 2019버전이라든지 확장자가 xlsx로 저장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엑셀 문서에 매크로가 적용이 되어 있으면 확장자는 뒤에 m자로 끝나게 됩니다 매크로 사용 엑셀 2016및2013 파일 형식이 바로 자, 매크로가 적용된 엑셀 통합 문서다 자 서식 파일은 예, xltx가 붙죠 xltx 즉 현재 내가 편집하고 있는 엑셀 문서에 자, 글꼴이라든지, 글자의 크기, 셀 서식, 그뭐 테마, 기타 등등의 서식으로 저장할 경우에는 확장자가 XLTX가 붙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매크로가 적용된 서식 파일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XLT 뒤에 N자로 끝나면 됩니다. 그리고요 그 이전 버전 엑셀 문서에서는 xlx 자 뒤에 x가 붙었는데요 자 이것은 좀 미스프린트 같습니다 자 이전 버전의 엑셀에서는 확장자가 xls로 끝나고요 서식 파일은 xlt로 끝납니다 자 다양한 엑셀에서 저장할 수 있는 확장자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예를 들어서 자이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 자 여기 엑셀 통합 문서에서 여러가지 확장자를 우리가 선택하실 수가 있죠. 엑셀 통합문서에서부터 매크로가 사용된 통합문서 자 뒤에 확장자가 나타납니다 바이너리 통합문서 97 버전에서 2003까지의 2003까지 통합문서는 xls로 저장이 되고요 자뭐 pdf로도 저장할 수가 있고요 pdf 여기 있죠 97 2003 서식파일로도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서식파일이 이러한 확장자를 갖고 있다 자 이해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제 문제 제가 3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제 1번 자, 새 통합 문서를 만드십시오. 통합 문서의 이름은 각 대학별 취업률로 지정하고 문서 폴더에 저장하십시오. 자 문제를, 다, 자, 어, 문제를 잘 확인하셔야 되겠죠. 새 통합 문서를 만들래요. 그리고 통합 문서의 이름은 각대학 각 대학별 취업률로 파일 이름을 정하고 이것을 문서 폴더에 저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확인되셨나요? 자, 그러면 자, 엑셀 문서를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엑셀 하단에 엑셀 아이콘 있죠? 아이콘을 클릭해서 엑셀 문서를 열었고요. 새 통합 문서를 만들어라, 만들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엑셀의 기본 화면에서 새 통합 문서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자, 엑셀의 셀에 아무런 데이터가 들어가 있지 않죠 자 통합 문서를 만들고 자, 저장하라고 했죠 자 저장할 때 파일에 다른 이름 저장해서 자이 pc 에다가 저장합니다 을 pc 에다 저장을, 저장을 하시고요자 문서라는 폴더 밑에 파일 이름이 뭐였어요 각 대학별 시염률로 이름을 넣으시고 그리고 통합문서로 저장하라고 했기 때문에 엑셀 통합문서 확장자는 xlsx라고 되어있는 확장자를 확인하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 1번 문제는 해결이 되신 겁니다 자 확인되셨나요? 자 그래서 예제 1번 문제는 새 통합 문서를 만들어라. 통합 문서를 만들고 파일 이름을 각 대학별 취업률로 파일 이름을 지정하고 그것을 문서라고 하는 폴더 밑에 저장하십시오. 자 같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두번째 예제입니다. 자 열린 파일에서 엑셀 서식 파일을 생성하십시오. 서식 파일을 생성하십시오 서식 파일의 이름은 매출 현황으로 지정하고 기본 저장 위치에 저장하십시오 자 엑셀 서식 파일로 저장을 해라 자 위에 보시면 엑셀 서식 파일은 뭐였습니까 확장자가 XLTX였죠 자 그럼 저장하시면 돼요 현재 열려있는 엑셀 통합 문서에서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시고 자 현재 PC에다가 저장을 하실 거고요. 자 파일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뭐라고 했어요? 파일 이름을 매출현황이라고 했습니다. 자, 서식 파일로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엑셀 음, 서식 파일 XLTX 선택하시고 저장 버튼 누르시게 되면 자, 기본 위치에 매출 현황이라는 이름으로 서식 파일이 저장이 되겠죠. 자세 번째, 번째 예제입니다. 자 예제 01-01 파일을 오픈시킨 후에 기획안이라고 하는 PDF 파일로 자, 문서 폴드에 저장하랍니다. 자, PDF 파일로 저장시키는 거죠. 자, 예제 01-01 파일을 열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는 문제풀이를 현재 엑셀 통합 문서가 열려있기 때문에, 자, 이 문서를 그냥 PDF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클릭하시고, 자, 이번에는 네, 엑셀 서식 파일로 되어 있는 것을 PDF로 자, 바꿔주셔야 되겠죠? PDF로 바꿔주시고 저장 버튼 누르시게 되면 PDF 파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예제 3번에 예제 01-01을 실제 보시면 자 여기 예제 01-01 있죠. 자 이것을 더블 클릭해서 엑셀 문서를 오픈시킨 다음에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리고 PDF로 바꿔주시고 저장 버튼 누르시게 되면 자이 엑셀 통합 문서가 PDF 파일로 저장이 돼서 PDF 파일은 수정할 수 없다라고, 되, 없다라고 했었죠. 수정할 수 없는 PDF 파일로 저장해서 자 배포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엑셀은 자 계산을 조금 더 용이하게... 사용되는 스프레드 시트 대표적인 프로그래밍으로서 자 엑셀을 오픈시키고 엑셀의 통합 문서를 작성하고 자 그것을 저장하는 것까지 저장할 때는 다양한 파일 형식이 존재한다. 파일 형식에는 확장자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문제를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엑셀 파일의 생성 그리고 저장하는 자, 기초적인 자 모스프리 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